안녕하세요 붙일 수 있는 메모지에 이제 잉크나 토너 없이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 네모닉을 만드는 망고슬레브의 정영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망고슬레브은 2016년 6월에 만들어졌고요 저희는 그 네모닉 프린터와 그 용지 그리고 다양한 IoT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회사이고 현재는 한2 7명 직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메모를 쓸때 어떤 종이에 쓰는 메모는 이제 저장이나 공유하는 게좀 어려운 편이고요 쓰기는 쉽지만 반대로 스마트폰이나 PC에 하는 메모는 저장이나 공유는 간편하지만 또 반대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상기시키기 어렵습니다. 그 저희는 그거를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라고 봤고요. 그두 가지 장점을 융합한 제품을 만드는 게 저희 메모닉의 장점이고 저희 목표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으로 쓰는 메모를 좀 힘들어하는 편이거든요. 그손 악필이기도 하고 전 어릴 때부터 PC를 좋아해서 타이핑이 빠른 편인데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메모지에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저희는 그 창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세계 최대 전시, 전자제품 전시회라고 불리는 CES에서 최고 시장을 수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나 소프트뱅크가 파트너십을 맺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실제 지금 이 제품을 시장에 다양한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고 있어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메모나 손글씨를 많이 쓰시는데요 저희 제품이 그런 손으로 써야 되는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때오더부트는 항상 손으로 써야 되는데 저희 제품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촬영해서 복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메모나 어떤 필기가 하지 못했던 부분을 저희가 좀 해결해 주면서 저희 제품의 장점을 극대화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제품은 어떤 부분점착하기 있는 메모 프린터로 출시를 했는데요 실제 소비자분께서 완전히 붙일 수 있는 라벨지를 출력할 수 없는지 문의를 주셨었고요 그 흔히들 아시는 라벨 프린터의 기능입니다 그런 소비자의 니즈를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솔루션은 어, 라벨 솔루션이라고 해서 그 용지만 라벨지를 바꾸면 라벨 프린터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추가하는 등 이제 시장의 니즈를 반영해 가면서 제품을 개선하고 바꿔고 가 있습니다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는 삼성전자 사내벤처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제품이 시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욕구에서 회사를 시작했고요 지금 이후에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저희 제품을 사용해 보시고 편리함과 어떤 즐거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속속 직원들도 합류하고 계십니다 기존의 메모는 이제 다 손으로 써서 붙여야 했잖아요 하지만 거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손으로 쓰는 부분을 단순히 키보드로 치거나 어떤 마우스로 긁어서 인쇄를 한다든지 그런 사소한 변화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점성 메모 시장은 우선 1.1조 원이라는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아날로그와 디지털 융합했기 때문에 더큰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뭐 오던노트 아니면 메모 프린터라는 그런 한국에 맞는 솔루션들을 개발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호주 이런 다양한 국가들에서 저희 제품을 런칭을 하고 더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서 큰 회사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 창업을 하니까 어떤 회사의 운영부터 뭐 회계 재무 또 인사노무 뭐 다양한 일들이 처음 겪는 일들이었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힘이 드는 상태고요 하지만 멋진 사람들이 합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가고 있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그런 사람들하고 더 마음 맞게 잘 움직일 수 있으면 금방 저희 어려움은 해소가 되고 또 우리 회사가 더 좋은 회사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 스타트업에서 나간 후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나왔다고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자꾸 알아보셔서 색다른 경험을 하긴 했습니다 이게 TV의 힘이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창업하신 분들은 마음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좀 찾아뵙고 어떤 그런 시행착오를 먼저 좀 들으시는 것들을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